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킹크랩 대게 랍스터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킹크랩 대게 전문점을 다녀왔습니다 크레포차 홈의 실점을 방문을 했고요 이 영상은 크레포차 홈의 실점의 지원으로 제작이 됐어요 하지만 가격과 메뉴가 정말 괜찮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크레포차는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방문한 곳은 수원 홈의 실점입니다 두 점포가 가격이 조금 달라요 가격대는 어떤지 또 어떤 요리가 있는지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매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면 기본 상처림이 나오는데 아 이게 퀄리티가 참 좋아요 먼저, 어묵 조개탕이 나오고요. 샐러드 두 가지, 피클들, 그리고 이제 소스가 나오는데, 뭐, 기본 상차림 메뉴는, 뭐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수 있겠죠. 네, 크랩이 조리되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맛도 좋아요. 주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원하는 종류하고 크기를 말씀해 주시면, 이제, 거기서 골라 줍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죠 그래서 메뉴판을 좀 보게 되면 킹크랩은 키로당 8만원 대개는 키로 6만 5천원인데 이게 정말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 게 이날 저렴하다고 하는 노량진 소매점 가격이 7만원 7만, 7만 4천원이었어요 현재 이 가격에 팔수 있는 이유가 이 킹크랩 수입사에서 바로 받아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이 가격 계속 유지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가격은 시가라서 가격을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바로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율이 안 좋은 거를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장된 수율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손질이 끝난 킹크랩은 바로 찜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저울의 영점을 먼저 맞춰놔요. 그리고 킹크랩이든 대게든 이제 고르면서 이 가격을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30분 정도면 은 충분하게 다, 다 쪄지게 되고요. 네, 저 뒤에서 보이는 음, 이거는 시푸드 보일링이라고 하는 단품 메뉴예요. 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게가 더 빨리 쪄져요 그래서 대게가 먼저 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킹크랩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푸드 보일링이에요 뭐 새우라던가 여러가지 이제 패류들을 같이 넣어서 어, 만든 그런 요리입니다 수율 한번 보시죠. 완전 꽉 찼죠. 여긴 식당이라서 수율 안 좋은 건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장된 수율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킹크랩하고 되게 수율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너무 뜨거워 이렇 한번 바으로으로이으로 발라봐? 세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뭐야? 언데뷔하 <웃음> <웃음> 아, 거야? 지금 <웃음> 오, 여기. 어, 완전 쪽이다네. 안하세 네, 수율이 정말 좋죠. 네, 이건 이제 시푸드 보일링인데 여기에는 뭐 가리비라던가 또 홍합, 또 홍가리비, 또 백생합 이런 다양한 그 패류들 그리고 새우하고 이제 전복 같은 거를 이제 넣어서 만든 그런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는 이제 살짝 그한 매콤한 정도 예요 맛이 괜찮고 약간 뭐랄까, 자극적인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네, 전복,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 맛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 이제 옥수수하고 감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터를 살짝 발라서 계속해서 따뜻하게 이제 익혀지고 있는 건데 이 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슬포슬하면서 맛이 좋아요. 근데 뜨거우니까 조심해야지 돼요. 이 옥수수는 쫄깃쫄깃합니다. 이것도 별미예요. 그리고 이제 편백나무 찜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백향도 나고 그리고 먹는 동안 식지 않게 계속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메뉴인데 이건 볶음밥이에요. 아 근데 이 볶음밥이 정말 맛있어요. 사이드 메뉴 중에서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아, 제 마음에는, 네, 취향에는 맞았어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짬뽕 응, 라면이에요. 해산물들이 좀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내용물이 조금 많아서 그릇이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좀 먹기가 살짝 불편했어요. 근데 맛은 매콤하니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장 파스타예요. 생각보다 이게 양이 꽤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작아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까지 잘 섞어가지고 먹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마늘 향이 좀 강한 그런 파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가니까 또 든든해요 네, 그리고 이제 크랩이 조리될 때 매장 안에 조금 습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해 가게 되면 또 말원씩 킬로그램당 할인이 되네요 그리고 정기 휴무는 매주 화요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크레포차 홈의 실점에 대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